제가 오늘 어 아, 기자를 가지고 여, 목회자의 행복이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 제가 이 행복이라는 말을 사전을 살 보니까 거기 첫 번째는 복된 좋은 운수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요구와 아, 충족되어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낀 상태다. 근데 이 행자가 보니까 한자가 다행행자잖아요 다행행자. 근데 다행이라고 하는 이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저절로 됐다는 얘기야 내가 노력을 하고 힘을 써가지고 된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된 거예요 행운이라고 할때도 우리가 그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힘써가지고 된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절로 된 거잖아요 그 해피니스라고 하는 이말 해피니스 그리고 이런 말 보여지면 그게 뭐가 일어난다는 말이잖아요 what, what happened? what happened? 이렇게 어떤 모든 일이 일어났다 그말이 되는. 그래서 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할때 내가 뭔가 막 이렇게 노력을 해서 얻는 그러한 것이라도 보다는 그냥 이미 내게 주어진 거야 내게 와 있는 거야 그거를 깨닫고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행복은 사실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외적인 게 아니잖아요 내적인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자기 엄마 얼굴이 화상 입은 거 얼굴 때문에 이 아들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어, 자기 업무를 창피하게 하더라 나중에 좀 컸는데 아버지가 네가 어릴 적에 불이 났는데 네가 집안에 있어서 엄마가 너를 불끄러 들어갔다가 그렇게 화상하게었다이말 듣고 나니까 이 아이가 그때부터는 그 엄마의 얼굴이 이게 보이시는 게 아니야 내 생명을 살리려고 그렇게 했다 달래지는 거예요 자기 엄마를 보는 게 그리고 아... 생에 어떤 그 의미를 못 느껴서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이 어떤 그어 남들 돕는 일을 하다 가 보니까 장애인들도 없다 보니까 장애인들을 보니까 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못 걷는 사람 하는 사람을 보데 내가 보니까 난다있거든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살리고 걷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에요 생각이 아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인데 내가 잘못생각 해보면 또 다르잖아요. 근데 이 행보를 고하는 것이 내가 뭔가 이렇게 막 얻으려고 쟁취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 와 있는 거 발견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 네. 그럼 그건 행보한 다시 산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 행보라고 할때 내가 뭐가 없는데 자꾸 이렇게 있어야 행복하다. 이런 거는 채워지지 않죠. 언제든지 충족되지 않죠. 그래서 어, 이 결국은 이게 뭔가 하면은 우연히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게 우리 페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다 내게 주어진 거 그거 발견하는 게참 행복한 거잖아요 결국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의 가치를 깨달을 때 느끼게 된 것이다 그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목사로서 마찬가지야 목사로서도 힘든 일이 많이 있으니까 아, 참 그건 고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게 되면은 주위에 다같이 하 생각이 네.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변치 않는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 깨달은 사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희를 자유롭게 하는가 이런 말씀이 다 깨달아지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어, 마음에 기쁨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깨닫고 내가 누군가 이렇게 깨닫는 사람 내가 어디서 떻 살아야 하는가 깨달는사람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와,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여자분이 교사였는데 아주 뭐 별로 어려움얼았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사는 게 너무 의미, 의미가 없어요 따분해 그래서 막 뭔가 좀 찾으려고 했는데요 뭔가 만족이 없어 그 마음속에 공허감이 그랬는데 뭐, 어이, 여행도 다니고 뭐, 뭐 외국도 다니고 막 그래도 안 채워졌는데 나중에 누가 이 마음 수련을에 한번 참석해 버려 마음 수련을에 참석을 했는데요 1단계, 2단계, 뭐 10단계까지 있다 면 그런데 어, 거기서 이게 뭐 하냐면 내 마음에 있는 걸다 버리고 어? 백지장 같은 마음면서 시작을 하라 그런 말을 듣고 이제 진짜 마음을 버리니까요 막 평화가 오는 거야 평화가 아그래러나나 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 친구한테 고백하기를 야, 나는 이제 삶의 의미를 찾았다 버리니까, 버리니까 내가 발견하게 됐고 참이제는 사람이 좋다 그런데요 그거는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 그게 뭐냐면 그게 다원지이거든요 사실상 다원지에서 오는 것이고 범신 온 사상이잖아 모든 것이 다 신이라는 거 모든 것이에 신이 있다 그게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건 정상이 아닐 것이예요 한대 평안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에 평안을 왜 이렇게 주느니 나의 평안을 왜게 준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평안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쓰려는 가면요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요 응? 그러나 그거는 순심증하과 다른거야 그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을 얻는 방법이 다더라도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은요 그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 줍니다 응? 정말 그래서 우리가 누가 행복하냐 가장 가치 있는 곳에 내가 목숨 바칠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 근데 그 대상이 진짜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칠수 있잖아요 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거는 가치 있는 건가요 그런데 보세요 뭐를들서 자기 교주를 위해서 목숨 바친다 이단들 그런 거는 헛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기와 주여서 정하던 사명 그리고 하나님을 은혜의 봄 증거한 자가 되냐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도 견성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마수 있는 사람이고 목숨을 마수 있는 대상 목숨을 마수 있는 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하루 일과를 보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 샤워하고 바로 이제 새벽에도 나오는데 그 새벽에도 나오면서 저는 항상 어, 그 암송하는게7편 23편 1절입니다 1절 23편입니다 영어로 가 The Lord i s my shepherd, I shall not be.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 a e r s He restores my soul. He guides me in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do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the step, they comfort me.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You are in my head with oil, my cup of v e r l o w s Surely, goodness and love wi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shall in the house of the Lord. 그, 작, 짧은 시간이지만요. 그걸 인게 되면 I shall n o be in one. 그할 그 때마다 마음에 진짜 부족함이 없다 이런 느끼는 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을 이 암성을 해요. I have been c r i s i i e d e Christ n I, like uh, I no longer live in the body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the f a i t 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그러면서 I turn that aside 뭐 그런 거를 성경을 말씀을 엄청 하게 되면 마음의 진짜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 그런 거를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89년 10월 달에 왔기 때문에 다음 달이면은 이제 33년 그리고 내년 한 11월쯤에 은퇴하려고 하는데 34년 예, 하는데 그 동안에 내가 살아온 삶이 어땠는가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해요. 아슬슬 행복하다. 목회에 뭐 의해서 3 3년도 그렇고 제가 83년도 11월 달에 교회 개척해서한걸 시작했으니까 내년 4월이면. 10월 11월이면 딱 40년 되는데 참 행복하다 그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어, 자기가 뭐가 있으면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뭐가 있으면 행복하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있어도 사실 행복한 거예요. 커밍워크라고 하는 사람도 나와 있죠. 성공적인 인생을 하는데필요한네가지 요소. IQ, 큐이지 태클리아크 아이큐도 제가 그자로 한번 얘기했는데. 이 패턴 뭐 머리가 좋아야 되고 지식 많아야 되고 이 테크닉 라 그런 것은 기술이지만은 어떤 거 뭔가 잘하는 그런 거예요 모든 것에 그런데 그중에서 이 에리튜드가 90% 이상 차지한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에리튜드 시빌리포 2장 5절 나온 말씀잖아요 이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근데 그게 NIV에 보되면 이어 에리튜드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너의 에리트드는 예수님의 에리트드와 같야만 한다. 그 말이 굉장히 내 마음에 와 닿고요. 정말 이 에리트드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더 나은 삶을 살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 우리가 사람들 이렇게 보는 에그 사람의 에리트드를 보고요.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 근데 에리트드는 그 사람 마음 자세, 마음 겉으로 나타난 태도만이 아니고 이미 벌써 예수님 말씀대로 마음의 품은 것이 밖에 나오니까 그 사람의 엘리투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드가 어떤가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라이너 홀드 리버에 평문을 빌리는 기도 이명한 기도잖아요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낼 평문인 것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용기를 그리고 이두 가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어서 한 번에 하루 살게 하시고 한순간에 어, 한가, 한, 한 번에 하루 살게 하시고 한순간에 한 순간에 아, 한 번에 한 순간 놀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평화에 이르는 좁은 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기회로 가득한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 내가 주님의 뜻에 무릎 꿇을 때에 주께서 모든 것을 바라보실 것을 믿게 하셔서 이 생에서는 살이만많 행복을 내 생에서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다음이 없는 행복을 되리게하옵서서 굉장히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시예요 그건 그것도 비... 하나 그건요 그냥 인터넷에 <웃음> 들어가 아니고 라이너리뭐 평온을 비, 비는 기도에 통 그거만 다아닙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화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 이두 가지를 분별하는 지혜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 얘기는요, 내맘대로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거든. 하나님께서 맞춰가면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 사실상. 네. 목회도 마찬가지. 네. 네. 이, 뭐, 이분 기도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평온함, 바꿀 수 있는, 바꿀 용기, 그런 게 있으면 사실상오히가 뭐.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행복한 삶과 불행한 삶을 구분지는 가장 최고의 기준은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그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확실하면은요, 이 땅을 사랑하면서 당하는 어떤 일 같은 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얼마나 내가 좋은 게 많으냐, 이거에 대해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톨스토 생각해보세요. 톨스토에는요, 명예, 좋은 아내, 귀한 자식들. 그의 환경은 모든 게다 좋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자살 충동을 느꼈다떨 자살 충동. 나중에, 하나님 만난다고부터는 다가졌죠 우리 한국의 김혜자 본선 한 분, 국민 배우라고 하는 분, 이분은 그 연기를 보면 사람들이 막 소름 끼친다고 하더라고.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나중에 이분에, 이번에 이제 누구한테 물었잖아요. 사람들 물었잖아요.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예,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이 뭐예요? 내 마음속에 끝모를 공허감만 없다면, 순간순간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러한 절망감만 없다면 행복하다는 얘기. 모든 게다 있어도 그런 공허감, 절망감 그런 것 때문에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 나중에 어, 올리비전, 아니라 월드비전 아니라 고 월드비전 거냐? 다른 거예요. 다른 무슨 그 단체, 거기가서 저거 했잖아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봉사하고 와가지고 다 했잖아 그때부터 야 이게 나물연 사람이 그간달라졌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공감이 메워진 거예요 그리고는 행복해 살고 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체험 없으면 어떤경우에도 행복할 수 없다 전문모 박사 뭐 23살에 뭐 미식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어? 정말 난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환자였잖아 처음에는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러한 자식이 생길 수 있는가? 그랬잖아요? 그데 아들 그 때문에 예수 믿었잖아. 나중에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네 아들이 너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천사인 줄 알지 못하느냐? 처음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 아들 때문에 자기, 뭐, 가족, 큰 짓, 큰아버지 다 예수 믿은 거예요. 얘가 서른여섯 살 때부터 떠났잖아요. 갈 적에 그때는 잘 가라 아들아 천국을 믿으니까 어? 그 사람이 닿겠다는 얘기에요 여러분 이시편 23편 우리 다, 다윗 보게 되면은 다윗은 어,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잖아요 시편 18편에서 나의 힘이신 영호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별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이시요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아지로 그렇게 고백했는데 여기 시편에서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참어 자기 하나님 주님이 목자은 하나님 목장 자기는 양이자. 그러니까 양은 목자 인도받으면은 걱정거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I shall let be your l i g t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불행을 느끼는 거 이건 다뭐때문었습니까 결핍 때문에 결핍 결핍 그러니까 건강의 결핍 질병이고 경제적인 질, 결핍은 가난인 것이고 네? 또사회성의 또 결핍 개인관계의 문제인 것이고 다 뭔가 결핍이지 않습니까 에. 근데 어, 제가 보기 전에 가난은 부족을 느끼는 상태 부유는 만족을 느끼는 상태 이건 제가 하는 말입니다 가난은 무엇이냐 마음의 부족을 느끼면 가난한 것이고 마음의 만족을 느끼면 그건 부유한 사람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에,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여기 아나니아 보낼 때에 God, this man is my chosen instrument to carry my name before the Gentiles and their kings and before the people of Israel 그렇죠 My chosen instrument 내가 택한 나의 도구다 여러분 이건 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택한 도구거든 요 크든 작든 그문제지만 여러분 우리도 다 하나님께 택한 받은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링컨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좀더 나은 그러한 아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라는 말 했는데 사실 뭐 링컨은 좀더 나은 나라가 아니라 엄청나게 좋은 나라를 바꿨잖아요 사실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목사로 일함으로 말미암아서 어,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더 나은 그런 사회 더 나은 그런, 아, 나를 만드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거 예. 그러려면 이 목사가 아, 제가 지정하는 것은 목사가 행복해야 교인도 교회, 행복하고 그래요? 목사가 행복해야 목회도 잘할 수 가요 있 예.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웰스민서 신앙고백서 소위 문답이 하나님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게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을 영원히 깨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g l o r i f 엔 God 이야엔 n j o y 그를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엔 n j 하라는 얘기야 우리는 e n j 하면 조금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실 영어에서엔 n 이는요 좋은 뜻이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을 enjoy 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g 로리파이 하고 하나님을 엔 n j 한다 이게 얼마나 참 좋은 말인지 몰라요 그 예수님 보시게 되면 예수님 말씀에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아여튼 Come to be saved,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많은 사람을 위한 렌선 대성물을 지니다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사실적에 무엇으로 행복과 기쁨을 내는가 섬김으로 그럼고 무엇에서 영광을 보셨는가? 십자가를 치부심으로 그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사는 것은 모두 기쁨? 섬김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게 이게 참 중요한거야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기쁘게 그게 하나님으로 한 것이라면 가장 좋은 것이죠 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섬김 뭐. 가난한 자, 병자들, 세리들, 뭐. 비참한 사람들 그 사람들 가까이 한게 그렇게 하는게 거기서 주님은 보람을 느끼시고 기쁨을 느끼신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몇가지 제가 썼는데요 첫째는 소명감에서 오는 행복이 다 우리 목사들은 소명감에서 오는 행복이 다 부름받은 거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4장 1 9절 보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문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나고 어디가 하리라 그때 이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떠났다 어. 우리는 다 그렇게 주님 앞에 소명받았습니다 각자 가 어떤 형은 다르지만은 다다 어, 소명받은 거예요 어. 저도 일하다가 그냥 이렇게 회사 사이에다가 하나님 앞에 소명받았어요 어. 제가 기회했을 때몇번 얘기했지만은 저는 그냥 78년 가래 입사했다가 80년도 쯤에 아, 내가 이회사에내일생을다 바치도 괜찮은가 그런 회의가 들고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서 좀전 시간을 다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회사에다가 바치는 이게 8시간 10시간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다 바치고 산다면 은더 행복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렇게 내가 젊음을 다 바치고 정리를 바치기에는 뭔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좀더좀 좀 이렇게 가이 있는 일좀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마음의 기도를 했는데 그때 받은 응답이요 단순해요 나물위에 살아라 그게 남을 위 살아라 나물위에 사는 것이 너를 제사는최상의 길이다 그게 딱 받은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물위에 사는 것이 왜 자신을 위해 사는 최선의 길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데 내눈에 보는 모든 물건들을 보아라 저것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느냐 남을 위해 존재하느냐 이 마이크가 이탁자가이 여러분 안 의자가 테이블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가 남을 위해 존재하는가 남이 사용하니까 가치 가있다 이게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 정말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사는 최선의 길이다 특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이게 가장 귀한 삶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한 것이죠 아무튼 간에 여러분도 또다 각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 받은 그 서명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죠 감사 저는 신학 공부하고 목사원 받을 적에 그 여의도 경향교에서 받았는데 그때 한 25명인가 목사원서 받았을 때 총에 사실 그날 그목 서원태 목사님은 참 예, 설교를 잘 하세요 그리고 감정이 풍부하고 거은니에 그래서 막 시간 내내 사람 다우는 거예요 예, 목사 받는 사람들이 너무 감격스러워 가지고 그렇게 설교 들으면서 울면서 한 적은 제 기억이 딴데 없습니다 근데 진짜 한 시간 내내 눈물 을 흘리면서 예, 설교를 듣고 목사 한테 받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런까지만 하더라도요. 저는 한 중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삶의 어떤 그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공허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고독 같은 게 중학교 때요. 이장문 시간에 글을 써오라고 할 적에 숲을 써오라고. 숲을 써오라고. 그중에 사람들이 학교들이 다스을 써갔잖아요. 그런데 배울 적에 보면은 전부 다 무슨 병아리, 고양이 이런 제목을 배웠단 말이에요. 다 아이들이 그렇게 제목을 잡는 거예요. 내가 그 선생님한테 정동혁 선생입니다. 선생님 스피치 제목은 꼭 그렇게 그런 제목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 아니야. 자기가 원하는고 해서 돼. 고군의 제목은 뭔데? 나는 고독을 사랑한다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라고. 그 내가 고독을 다쓴걸 읽었어요. 그랬더니 눈을 다 감고 듣고 있더니 내가 끝났는데도 한참 있다가 눈을 뜨시더니 제분들. 지금 제분들의 나이에는 이고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나이야 하면서 아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예, 그때 제가 마음에 야 이거 사람이 이렇게 뭐 공부하고 나중에 결혼하고 직장 가지고 애기 낳고 다같 죽는데 그럼 그게 뭔가 그게 다라면은 인생이 별로 의미, 의미가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상 그래서 항상 마음의 한구석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거 철학을 위한 공부에도 철학도 그걸 채워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철학 전공하고 나서 신학 공부할 때에는 참 재미있더라고요 신학 공부가 특히 이 아주 조직신학이 재미가 있고 그래서 아주 재밌게 공부했는데 나중 거 목상에서 말을 때요 진짜 이 마음의 공백이 탁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마음의 어떤 뭐 의문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이런 적도 한번 있습니다 대학 끝날 에 조금 마음에 좀 이렇게 뭐가 있을 때에 성경이 안 믿어지더라고 성경이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뭐,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고 뭐, 보도다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오천명을 뭐, 먹이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합리적으로 안 맞잖아 그래서 굉장히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냥 어느 날딱 특별하게 뭐한 것도 아닌데 마음에 창세기 1장 1절이 딱 떠오르는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말씀이 내 마음에 그냥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믿어지는 거야 아 여러분 믿는다는 것과 믿어진다는 것은 천지 차이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는 것과 예수님이 믿어진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야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일절딱 믿어지니까요 진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100% 의심 없이 믿어지는 거야 네.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리로 놓는 게 큰, 큰 상대가 안 되잖아요 네. 볼떡 다섯 개 물고도 말에 오천 명 먹이는 거, 이거는 뭐 문제거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 성경 자체가 이렇게 믿어지는 거. 그런 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고이 소명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 저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실상 목회할 때에, 소명감 어, 없이도요, 큰 교회 할수 있고, 다할수 있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 주님에 대한 소명감이 확실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거의 그렇습데세 가지 목회가 쉬워진다. 네. 소명감이 확실하면요, 목회가 쉬워진다. 우리 네. 마들세에아 목회 너무 힘들다, 목이 힘들다 그러는데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게 진짜 힘들까? 그 자식에게 또뭐좀 가르내고. 아, 밤에 잠못 자고 하는데 그게 진짜 괴로울까 물론 육0세고 고등할 수도 있지만 은 그동안 괴로움보다 그 자녀를 기르면서 얻는 기쁨이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죠 목회도 우리가 어렵다 하지만 사실이 어렵다는 걸 가만히 보게 됩니다 왜 어려운가 아, 교육아도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부이 안되고 또 이렇게 좀 사람들이 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알아주지 않고 여러가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힘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아 그전에 목사되기 전에, 전에 야 진짜 좀 시간을 마음껏 성경 좀 읽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회사사할적에도이 옛날에 성경책 그거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그걸 쪼개가지고 잘라서 그다음 스테프 해가지고 이걸 접어가지고 허전하리도아무잡번놓다 넣고 그리고는 버스나 지하철 타게 되면은, 기서 있는 동안에 이렇게 빼서 그걸 읽었어요. 그렇게 해? 성경 일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 성경 읽고 싶은 대로 읽고, 그건어쩌쩔까 그러다가 이제 목사가 되니까,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요,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네? 그러니까, 목, 뭐, 목회가 뭐 어렵다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려운데, 내 뜻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그냥, 나보다 목회잘하다는걸보좀 이렇게 부럽기도 하고 열등감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게 자기거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거야.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한달러트테고두달러트 다섯 달러트열달러트테었다 지금 목회를 크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열달러트 만든 사람이다. 나는 두달러트 받았다. 그러면 그 부럽 필가 없거든요. 내가 받은 로만 하면 되는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않고요. 정말 이 거짓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있는 자리에서 하게 되면은 결과가 많든 적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저 사람 저렇게 하는 데면 아니랄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더오히려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저는, 어, 개인적으로 나는 목해보다 더 쉬운 일 없다 생각합니다. 목해보다 더 쉬운 일 없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이 고등학생 떨어져가지고 서울에서 막 힘낼 때요. 쌀집에 와서 한 6개월 정도 쌀 빼달라면서 일했어요. 그거 참 11시 반까지 못 자고 새벽 6시면 일해야 돼. 그런 일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시골서 농사졌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뭐도와는거 도와주는 거지 콩밭 매는 거요 너무 힘들어 요 진짜 콩밭 매는 거그 뜨거 그 땡볕에서 보리비는 거 너무 힘들어요 보리비는 거그 5월 달에 비잖아요. 그러니까 농사짓는 거그 평생 하라면요 진짜 못해요. 제 동생이 이제 어한 20대 때 시골에서 형님이 야너 바쁠 때까지 말씀 일좀 도와주라. 이 동생이요 시골 내려가서 이틀 안으로 도망 올라왔어요. 못하겠다고 농사일. 여러분 농사 지은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농사 있는 건 진짜 힘듭니다. 그렇죠? 또 저는 어쌀게에서 그 일하다가 나중에는 또 예판업도 했어요. 도자기 팔러 다니고. 책도 팔러 다녔고, 어 그런 거 보통 힘든 거 아니더라고요. 어? 내가 그 에프라장사하다가 야 이런 일을 평생 한단말이면 어떻게 살지? 그랬습니다 어. 미국에 와서 이와 와가지고 또 진짜 인디아나주의 시댁에는 뭐돈 갖고 있는 하나도 없으니까 매일 뭐 해야 되니까 진짜 중국집에 가서 거서 막. 접시 닦고 청소하고 뭐또 거기 어떤 분이 건축업자 그거 따라다니면서 뭐이 저기 뭐야 카펫도 걷어내고 이 지붕 걷어내는 일 도와주고 어? 근데 그런 일을 하다가 여기 필라이 와가지고서는 우리 박상무 장모님 가게 옷 가게에서 옷가게에서 한 6개월 동안 정원으로 일했습니다. <웃음> 내가 저그 박상무 장모님 문의를 많이 보였죠. 그분은 내가 신학 근일적에내 학비를 받은데줬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여주면 쉬운 일이 없어요. 다 힘들어요. 여러분 세탁세에 가서 한번 프레스 할수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목회하는 게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쉽다고 생각을 해. 또 저희 아시골에서 생희는 닥터의사 운전도 내가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의사 운전 수능으또 아무튼 모든 일을 보면 은 목회하는 게 제일 쉬워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뭐든지 할수 있고 어, 좋아하는 거할수 있고 실망하는게뭐힘들어하 어, 가면 다들 반겨주잖아 실망하면다 좋아하고 어. 또뭐 설설교 준비하면 책을 게 되니까 책 읽는 거 좋아하니까 또 그것도 좋고 뭐 설교하는 시간 좋고 어. 이게 사실상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목회가. 뭐 그러니까 소명감이 확실하면은 아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 우리가. 그 다음에 목회하는 일이 귀하기 때문에 보람을 느낀다 그러면 어떤 직업도 목회만큼 귀한 일이 없잖아요 저는 어떤 사람 보다 어떤 직업 보더라도 그 직업에 대한 부러움은 섬투만 큼도 없습니다 무슨 뭐 정치가 라든지 어? 무슨 뭐 판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어떤 사람 봐도 내가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할 수가 없다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는 영적인 일을 사는 거니까 그 정치하는 것들 정치하는 그 일을 네. 진짜 그건 가까이 할게 아니야. 여러분 중국 고사를 보세요. 중국 고사가 잠깐 들어가 아는 인간 때, 중국 고사 보게 되면요 한비가 한비자, 그 법과의 법과를 갖다가 제대한 사람 있잖아. 이 한비는 첫세설의 달인이라고 말합니다. 첫세설의첫 처세설, 세대의 달인. 근데 그 사람이 이뭐 책을 썼는데 그거를 어 진시황이 되기 전에 이름이 영정인가잖아. 영정. 그 영정이 읽고는 야이 사람만 나면. 내가 진짜 죽어 다녀오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 그때 승상인 이사가 만나게 주사를 해요. 이 이사하고 한비는 그, 순전하는 스승 밑에서 같이 동무서 한 사람이야. 그런데 항상 그때마다 이사가 한비한테 밀렸어. 그래서 이 이사가 한비 오라고 그래요. 청해요. 왔는데 이영전이 만나보고 만나본 다음에 이 이사가요. 야, 이 한비가 더 신바다 나무 높아지겠다. 그냥, 뭐가 뭐래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감옥에 갇히게 해놓고, 나중에, 계속 안 풀어지니까, 그리고 이, 이사가요, 독격을 보내. 너는 어차피 못 나오니까, 죽어라. 그, 이, 이, 한비가요, 마흔아홉 살에 자살을 했잖아요 감옥 안에서. 그, 처, 처세술의 단일라고 다리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사에 모함이 걸려서. 그럼, 그 다음에 이사도 어떻게 되느냐? 진시황이 천하 통일을 지게는 진짜 공을 세워가지고 승상이 됐잖아 세상이. 근데 나중에 이 조고하고의 권력 다툼. 조고는 환관이잖아 환관. 근데 이 조고하고 환과 다투면서요 밀려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조립 돌림 뭐지? 조립 돌림이. 일 허리가 잘리는 형을 당합니다. 자기 아들하고 같이 그렇게 불교 만들었지만 근데 조고는 또 어떠냐? 이놈은 얼마나 횡폐하심했는지 진시왕의 아들 제2세 황제까지 죽여요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지록위마라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 2세 황제한테 사슴을 갖다 놓고는 이게 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황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 사슴이지 그러니까 아 이거 말입니다 주변에 있는 시나들 이게 말이야 사슴이라고 러니까친나들도 이게 말이래 나중에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거 사슴이지 사수명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저 고한테 꽤 지루한 마야 그렇게 할 정도로 이런 놈인데 이 놈이 나중에 그 이세병도 죽이잖아요. 자기 좀 창만했다고. 그리고 나서 이 다른 그 공자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가 결국 그 사람도 죽습니다. 여기 자기도 삼족이 멸망당해요. 여러분 이 권, 권세에 취해 했다는 것은요, 절대. 해봅니다. 한국의 여러분 박원순님과 그 사람이 자살했겠어요? 자살을 안 봅니다 정부원 뭐 어떤 사람들 그거 그러니까 권력 주변에 있다는 거 우리가 목사가 됐다는 것만 생각해도 이건 너무나 행복한 일이다 그러니까 목사 목회하는 일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 을 다른 것들이 부러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삶이 즐겁고 행복하다 소명감이 확실하게 되면은 우리는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회하면서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생긴다 그거는 아좀 문, 소명감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명감이 확실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실하면 우리는 목회하면서 짜증낼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목회하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한다는 거다 정상이다 여러분 목회하는 세 가지 타입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역이 있고 교역이 있고 성역이 있다 교육은 죽지 못해 하는 거라고 네? 밥벌이를 하는 거 진짜 밥벌이 때문에 목회한다면 차라리 그만두고 사른일게 내가 정상이죠 그러니까 소명감 전혀 없는 것이겠죠 또 교육 목회를 하나의 직업으로 알고 하는 거 이것도 정상적인 것 아니죠 성령 주님을 사랑하는 행복한 마음으로 하는 게 이게 진짜 목회고 성령이잖아요 여러분 1940년대 미국이에요 아주 유명한 목사 20대 목사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척 템플턴, 브론 크리퍼드 그리고 빌리 그레이언 세 사람이 습니다다 그때가 이, 20대 말이었어요 어, 빌리 그레이언은 1918년생이고 척 템플턴은 1915년생입니다 조금 3년도 우이죠그때에이 1940년대 그죠 그러니까 1940년대 예, 맞아요 예, 1940년대 초지 아무튼 그때의 이척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인터넷에 가서 치면 금방 나옵니다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야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 들었고 설교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이 브론 클리포드 마찬가지로 너무 설교를 잘했어요 그 당시는 빌리 그레엄은 그들보다 조금 사람들이 덜인정했어 근데 5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첫 템플 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이거 캐나다 사람이 있는 거든요 캐나다 사람인데, 이목회사를 떠납니다. 떠나고 무슨, 그, 뭐, 어, 방송국에 갑, 진행자로 뭐 하다가, 나중에는 책을 쓰잖아요? 하나님 안녕. 그 책을 쓰고, <웃음> 내가 기독교를 떠난 이유. 그리고는 그냥 가서 나중에는 뭐캔다다 사회에도 한번 후보해 입후보했고 그렇게 그냥 생각대로 완전히 신앙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야 백년에 하나 올 것만 약간 설교자다. 브론 클리포드 이 사람이 설교하려고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요 줄을 너무 길게 서가지고 시작하겠네. 근데 이브론 클리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유명하게 설교 잘했는데. 그때부터 한 9년쯤 지났어요 저 시골에 오는 여인식에서 그냥 자살했습니다 죽었어요 장사 질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 시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받어가지고 장사 지내어요이 사람은 나중에 여자 문제, 마약 문제 뭐 그런 거다가 그랬죠 빌리 그레아 목사님만 진짜 이렇게 제대로 된 거야 그러니까 설교 잘한다 뭐 교회 크게 한다 그런 거 절대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달락대로 한다 생각하게 되면은 현재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은요 제정거야 그러면 스트에서 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은 목회가 쉽고 귀하게 느껴지고 행복하게 마련이다 네. 예. 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부름받고 목회자로 살아온 것이 너무 감사하다 네, 그러한 마음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세한교회에 제가 33년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는요 그 초기에 교회당을 짓고 막 이럴 때 나올지 모르겠지만 교회당을 짓고 막 헐고 막 그럴 때 그,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지 그 다음에 목회 해오면서 교인들과의 갈등 그런 것은 뭐결로 조금 있긴 있겠지만 아, 뭐 저쪽 교회장 하텔로 옮길 적에 옮기고 난 다음에 중직자가 한세가정네가정이나 나갔거든요 나가, 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아주 사소한 차이 때문에 나간 거야 나중에 요 그분들 그딴 교회장 잘못잖아 나중에, 나중에 같이 만나서 골프 쳤습니다 치면서 그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 목사님 그때 저희들이 너무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게 왜이러냐면요 저쪽 하텔 회장을 이제 우리가 70만불 들여갖고 이제 그걸 사가지고 공사를하는데 의자를 당장 다른 저 미국 교회에서 그 쓰던 의사를 빌려 서었어요 그게 짝도 안 맞아 왜냐하면 미국 교회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는 이만큼 여기는 이만큼 이런 의자야 기획 그리고 이제 이런 쿠션도 없는 그냥 그냥 생판. 그래서, 갖고 올 때부터, 이건 우리가 임시로 쓰는 것이고, 나중에 새 걸로 교체 바꿔야 된다. 이렇게 내가 선포를 했어. 근데 나중에 교장을 다 증언하니까, 이 증직자들이요, 아, 이의자쓸수 있는데, 뭐 때문에 다시 사는 거, 사냐는 거야, 새 거를.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 야, 70만 불을 들여가지고 이 공사를 하는데, 이 2, 3만 불들리는것 때문에, 그렇게 하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 강행을 했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 설득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강행한 게 조금 잘못, 잘못이지. 그 사람들 설득해서 동의를 받고 했으면 안 나갔을 텐데. 그런 경우를 내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목회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옳다 하면 그냥 밀고 나온 거죠. 네. 좀 사람들을 잘 이렇게 고충해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새벽에 운전하고 교환하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생각했 그리고 주일날은 저는 아침을 그냥 금식합니다 주일 아침은 밥을 먹는 것보다 안 먹는 게 설교할 때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빈속에 하는 게 그래서 그건 오래전부터 해온 것이고 그래서 그전에는 금식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요새는 금식을 그렇게 많이 못했더니 고난 누간때나 금식하지 딴때나 금식을못 해. 네 그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한 적이 있어요 금요일날마다 금식했고 토요일 아침에 안했고 주일 아침에 안했고 그러니까 그 따져보니까 1년에 한, 한 70, 80일은 금식하더라고요 금요일날 하루하면 은 1년에 52일이죠 거기다가 또 주일날 아침마다 금식하면 은그 새끼를 치면 한또 1년에 17일 되고 그랬더니 그래서 아 금식하는 게 저는 별로 그렇게 어 어렵지 않게 했어요 사실. 네. 3일 금식, 7일 금식, 뭐 십사일 어, 금식, 제일 많이는 이십일일 금식. 네. 그천9백구십년 전에 이제 교당을 사가지고 미, 미국계 빌려 보다가 어, 교당을 샀어요. 건물을 카트 안에 있는 거그 사가지고서 그걸 이제. 수하한데 그때가 91년 1월달이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막 춥고 그런데 건축업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음, 어, 이거 히팅 시스템을 설치해야 작업할 수 있다. 추니까 그런데 7천 불이 들어간대요 당시에 뭐증강가운많 마냥 대가게 아닌데 7천 불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7천 불을 돈이 한없는 거야 이 재능 재이 건축업 건축, 그 동안에 한계 있어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야 진짜 흘리고 어떻게 말하나 근데 길이 없는데요 그때 마음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열이고성 무너뜨리려면 마지막 날일곱밖에 들어왔다 그게 마음에 딱 떠오르면서 아 이거는 7일 금식이 된다는 그 사인으로 딱오더라고마음그 7일 동안 그때까지 금식한 적한 번도 없습니다 7일 동안 그래서 근데 다른 길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천상금식이 된 거라 하고 7일 금식을 했는데 진짜 아, 7일 금식하는데 한 4일째 쯤가올때 됐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야 이건 내가 마련하겠다 이런 사인이 오는 거예요 7천불로 하나님 이말하신는데 그런데 그래, 내가 속으야 이거 하나님 이 어떻게 말하시냐 누구한테 빌리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인가 우리 교회에 했던 중국 동부 전사가 전화가 왔어요 그냥 뭐라니 왜 쓰면서 공부하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아, 목사님 지금 거치이 어떻게 되가요? 그래서 아 지금은 괜찮은데 이게 돈이 7천불이 있어요 야, 이거 시팅 시스템으로 와 나온답니다 그 양반이 뭐 하는 말이요 자기가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와이프가 왔고 또 생활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기는 지금 은행에서 돈을 융자를 7천 불 했다는 거예요. 7천 불이한게 3월달에 2월달인가 계약을 하면은 2천 불 등록금 내야 되고 외식할 때. 그다음에 사모님 2천 불 어, 영어 배울 교육을 세워놨고, 그다음에 3천 불은 한 달에 500 불씩 뺏어가지고 6개월 살아야 되는데 6개월 후에는 뭐또 돈이 돼지도알으니까 그렇게 기여심하다는 그러면서 2천 불을 헌금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너무 너무 고맙잖아요. 그게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마련해야 되거든 이 7천 불을. 그런데 어, 그분이 2천 불 한다더니 내가 아이그 전사님 그 생활비 3천 불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은행에 넣어놓고 한 달에 500씩 빼드 돼. 아 그래서 제가 아 그런 목사님 그 3천 불을 저한테 빌려주세요. 제가. 한달에 500불씩 되면 안될까요? 그러니까 아, 괜찮죠 그래가지고요 그냥 5,000불이 그냥 금방 마련 된거야 어? 내가 3,000불 환금만0마먹었으니까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그날 토요일날 금요일날 내일이 토요일인데 그 건축업장 한 들어오면 민영선 목사님 그러세요 민영선 집사였지 그 양반이 아, 목사님 내일 저녁에 우리가 그 현장에서 좀 기도해야만 한대 우리 기도 멤버들이 있는데 아, 기도하십시오 토요일날 저녁에 이제 그 기름 밴바들이 한 10명 이상이 왔어요 그 현장에서 막 기도를 했거든 내가 말씀드거 하고 그런데 헌금했다고 면서 헌금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냐 하면 1695불이야 1695불 근데 그 1695불이요 어떻게 된 돈이냐 하면 그 기름 밴버가한 사람은 루이빌레 신학교 하나 갔대 가는데 거기 교회 목사님, 교회 집사님과 장모님이 목사님 책, 책 사세요 하면서 300불을 줘야 돼그 300불을 갖다가 이 소식 듣고는 헝금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분은 자기 약값 자녀가 준 300불을 또 그걸 헝금했고 또 이리저리 해가지고요 1690불을 모아놓고 그리고 토요일 낮에 LA로 이사 간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교회 나이에다가 그 연반이 100불을 헝금 보내왔어 아 그러니까 1795불 모았잖아요 전부 다 합치니까요 7000불 마련해야 되는데 6795불이 그냥 토요일까지 딱 마련된 거예요 250불 남았어 그 다음날 주일날 설교하면서 제가 그 관중을 했죠 지금 막 걸프전쟁이다 그 다음 겨울이다 또 4월달 텍스 보고 다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건설하기 힘들고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7000불이 마련됐다 왜 하나님이 250불을 내려놓았겠느냐 다 채우면 우리 교인들 너무 부끄러울까 봐서 250불은 우리가 너희가 해라 해서 내면은 거다. <웃음> 그러기 니요 그날 설교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니까 집사한테 막 따라오더니 봉투 놓고 가는데 250불 체크를 딱 써놓고 가고 그다음에 딴 어떤 집사님도 300불 환금하고 해서요 월요일 날 그냥 딱칠 템을 줬어요. 그래서 스무스하게 그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러게 정말 하나님과의 교통이 나 참 그게 개, 그거는 더 쉬운 일이었어요 그 다음 더힘들 일이 었지만은 하여튼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는 거 저는 이거 분명히 때 이번에 그보마대 강사로 오신 그송태모사님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고생을 하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거야 예 보니까 너무 평탄하게만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렇게 크게 쓰임 받을 수가 없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평탄하게 해와서 그냥 그 평안하게만 사는 것이지 그렇게 큰일을 못해요 여러분 그소기를못사는 분도 송기를못사 가정사회가 잖아요 그분도 부모는 그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었잖아 가정적으로 막 갈등이 많고 부부간에 가정사회가 하는거 이렇게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큰일난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기 일정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기 입장에서 볼 적에 그 나중에 자산 다 잃고 자식 이 잃고 그렇게 다가 나중에 이제 재산이 고분들을 하잖아요. 한번 그 요백에 선택을 해라. 하나님이 그냥 처음같이 그렇게 재산 뭐 양이 7천에다가 뭐양대가 3천에다가 뭐 이렇게 서5 0 0개에다가나이가 500마리. 그럼 이거 갖고 그냥 10명 자녀하고 그냥 살다가 그냥 죽겠느냐? 아니면은 고생고생하다가 나중에 배르다가 재산을 얻어가지고 살다가 죽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택하겠어요 우리만 같은 건 당연히 나는 전자 택할 것 같아 그그재산이 그 많은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런 직물 자체를 안할것 같아 아니 그런 이제 그런 길 중에 왜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겠는가 뭐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만약에 그게 더 이웃에게 유익했더라면 하나님이 왜 그런 고생을 시켰겠어 당연히 안 시키지 그냥 살게 하지 그런데 나중에 요배 고백 보니까 진짜 어, 어, 옛날에는 전에는 그냥 귀를 막었더니 내가 도, 주문을 봅니다 이 말은 주님에 대한 인식이 훨씬 달라진 거야 더 훨씬 깊어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는요 진짜 주님에 대한 인식이 훨씬 깊어질 수가 있어 우리가 주님을 다 안다고 하지만 은그 안다고 하는 것도 다 차이가 있더라고 응. 그러니까 더 얼마나 깊이 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은 권한을 통해서 더 주님을 기이하게 된다는 거 저는 그걸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누는 그 사랑 이야기 제가 했는데요 어 근데 나중에 이제 그집교회가 갔다니 그렇게 힘들게 해서 3월달에 딱 입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 두달 지나니까 이게 건물이 무너지는 거야 이려앉는거에요 지붕이 이게 건축잘못한거예요 민영선 그 집사님이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서 시청에서 나와가지고 허리고 새로지라는거야다 딱까지 다 했는데 허리고 새로짓는데 그때 개념내니까 그거 한 3천억여 스킬씩 그래요 도 그따가 때 싼거같애 10만불만 들으 된대 10만불 그렇지만 여러분 그 어려운 우리 교회상황에 10만불이 적어요 그 10만불을 제가 개인으로 빌렸어요 개인으로 성산교회 연중원 목사님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3만 불 빌리고 이 개혁교회 김명동 목사님한테 얘기했던 3만 불 빌려주고 또 어떤 집사님이 2만 불 빌려주고 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2만 불 빌려주고 해서 하든간에 그렇게 빌려가지고 건축을 딱 끝냈어. 그 건축을 끝내기 전에 건축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를 개척했던 신원희 장로님하고 또그 가족하고 세 아이 나갔어 네가지있까 그분들만 사실은 그 당시에 십일주를 하는 상황이었어 보니까 근데 그분들이 나갔는데 아, 그래도 그사람들 붙잡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 의자 때문에? 응? 아니요. 그건 따거그 전, 나중에고요. 그거는 이제 지금 얘기는 1990년대 얘기고 어제 아까 얘기한 거는 2000년대 얘기잖아. 요 그래서 그 어... 이제 했는데 10만불을 90년 4월까지 갚아야 돼. 근데 갚을 진짜 능력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교원들 가운데서잘는 사람이 없어. 집 있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그 당시에 여한구 목사님이 한인 필라교회 하셨잖아요. 그분이 아주 저를 정말 사랑했고, 제가 형님 같이 불렀는데, 고그 목사,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그냥 우리 교회 와. 내가, 어, 90, 93년 말인가? 그때 은퇴할 계획이니까, 그냥 1년동안 나랑 같이 있다가, 그냥 후임자로 하자. 그렇게 하시는 거야. 아, 그래고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그렇게 하지 못하냐. 100% 그냥 하라 했잖아. 100%. 누구도랑 상의할 것도 아니고, 그냥 100%. 그래서 92년 1월부로 거기에 가서 부목사로 있다가 1년 후에 이제 훈절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정했어요. 그게 한, 그때가 한 7월 6월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12월 1월 가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견디게 한힘이그 교회에 간다는 거야. 거기에 간다는 소망이 없으면 은못 견뎠을 것 같아 그래도그 교회를 간다니까 그냥 마음의 소망이 있는 거야 예. 그랬는데 12월달 되니까 어 갑자기 금식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사아인가 했는데 음 하나님께서 그때 밤 11시에요 교회당에서 그, 그, 그, 기도하는데 이제 지금은 갈 때가 아니다 사람이 집을 지었으면 살아봐야 되고 포도를 갖고, 갖고 있으면 얼매를 먹어야 되지 지금 갈 때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딱들었는데요야 그때 나는 진짜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안갈 수가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딱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요지 부동이야. 내가 느끼기에 요지 부동이고 이거는 내가 결하로 바위를 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어, 그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아 이건 하나님과는 이게 게임이안 되는구나. 내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그럼 안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내 입으로 딱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팍아지면서 그냥 눈물이 막 나오는데, 여러분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요. 속에서부터 막 쏴오르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눈 감고 있는데, 저 눈앞에 그 십만 불 빚이 막큰 바위덩어리 같이 보이더니, 이게요. 슬라, 하나님, 막 많이 모래알경이로 변하는 거야. 머리 알갱이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해결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기쁜 거야요그 다음날 저한테 2만 불 빌려준 다른 교회 집사님이 계신데 그때 전화가 왔어 그때가 12월 2 0일이었어요 아, 목사님 이제 한 열흘만 있으면 그 한인필라교로 가시겠네요 가기도 했거든요 교인들한테 얘기하고 교인들한테 도 얘기해서 그냥 우리 교회당 팔고 그냥 빚 갚고 그렇게 흩어지자 그분이. 열흘만 있으면 교회를 같이 했네요. 내가 그때 그분한테 집사님 안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지금은 갈 때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제가 교회를 지키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목사님 제가 빌려드린 2만불은 천국에 가서 받을게요. 그런 거예요. 2만불이요. 갚아졌어. 그 여왕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이 이거 가지 말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장로 목사님은 하나님 이 나오고 있었을 때 어찌하겠어? 어, 야 이거 흐림자 구하는 게 쉽지 않은 일도 알고 있었지만은 좀 어, 어렵네. <웃음> 그래서 다 끝났어요 이제. 음. 그 다음에는 4월 달까지 그 빚을 갚아야겠잖아요. 근데 은행에다가 몇 분을 이렇게 했는데, 아 이거 코사인을 요구하는데 코사인 할 사람이 없어요. 어 그랬는데 어느 장로님 이 장로님이 어느 은행을 소개시키시면서 그 당시에. 코어 스테이트뱅크라고 있었는데 코어 스테이트뱅크를 소개시켜주면서 그부서장이 우리에게 나와가지고 여자데딱 보더니 그냥 뭐코사인 없이 이 교회장 고물만 잡고 원하는 데 빌려주겠대 론을 그래서 20만불을 빌려가지고 먼저 살때 있던 14만불을 딱 갚아버리고 그 6만불 성산교회 3만불 계획교회 3만불을 딱 갚았잖아요 4월달에서 좀 돼가지고 그리고 교인에게 남았던 이만불은 조금 더있다가나중에수양회때작정해 가지고 갚았고 그때 나때다끝나게 Some 그 r 참 그런 거 보게 되면은 우리 헬라 생각하고 하는 생각은 참 다른데. 그때 저는 그 교회로 간단한 생각이, 99.9%가 아니라 100%였습니다 100% 100%가 e 그때 e 그때 그때 유인근 목사님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가 e 전 p 그 e 목사님 안 가는 게 좋겠어요. 나한테 그래서 충 주더라고 그 말이 마음에 딱 닿더라고 진짜 나중에 내가 고맙다고 그랬지 그들한테 네. 그때 그런 조, 조언 줘가지고 참 고마웠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 목사로서 하는 그일의 행복 또 주님과 계제하는 행복 성, 저는 성경을 읽는 시간을 딱 정해놨어요 성경을 안 읽으면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하루에 성경은 15페이지 읽는다 이거는요 한 25년 한 됐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15페이지 읽으면요 신약 딱한 달에 한번 땁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1년에 12번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매일 성경에 교회들어 같이 하니까 구약 창세기 부터 개수까지 1년에 깨는 거 그거 하니까 1년에 구약 한번 신약은 13번 그리고 새벽기도는 참 한국에서 8간년도 교회 개척할 때 그때 교회 개척하니까 시작했는데 어태까 하지? 이게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저희 교회는 새벽기도를 일주일 했어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7일 내내 코로나 전까지 그리고는 특별하게 이제 뭐 크리스마스 아침, 뭐 새해 아침 뭐 그런 날만 안 했는데 코로나가 다, 다음부터는 새벽기도 못했잖아 한이 개월 못했어요. 애다가 다시 하는데 지금은 이제 월요일부터 아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새벽기도 해요. 토요일하고 주일은 쉬는데 토요일하고 주일 아침에 잠두 시간 더, 더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근데 또 새벽기도 딱 하려고 나오면요, 나올 때도 좋아. 그러니까 새벽기도 해도 좋고 안 해도 되고. 두 시간 두 이틀 쉬는 게요 굉장히 예전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것은 이게 우리 목사의 진짜 생명 뿌리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을 돌보는 그러한 행복. 예.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야 된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만 대마이 너는 나, 나를 본받아라. Follow my example, as I follow the example of Christ.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대신 너를 본받아라. 그러니까 이게 영적 의미에서 보게 되면 목사는 신랑, 교회는 신부사랑 관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의 신부인 것처럼 교회를 본다면 그렇잖아요 내 양을 보이라내 양을 치그 양을 돌보는 것이 사명이다 그래서 목사는 교회를 신랑의 신부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 시간이라면 우리 목사한테 행복한 시간은 진짜 양들을 케어하고 또이 어 젖을 먹이는 것 같이 설교하는 시간이 행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설교할 때 물론 어, 사랑 많이 해야 되겠지만 친혼설교는 별로 안 좋다 친혼설교 예, 친혼설교 한다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교훈을 해야 되지 장도고를책망 해야 되지만 은 그러나 아무튼 간에 어, 좋은 꼴로 먹여다는거 예, 그래서 훈계와 책망도 때로 필요하지 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바로 가르침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고 어떤 어, 사랑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걸 확실히 알려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새벽기도 끝나게 되면 개인기도할 때에 어, 우리 기, 기, 교인들 어른들을 이름 다 불러요, 전부다. 그러니까 그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되게 일곱 모금식으로 해가지고 뭐 몸에 아프신 분들 먼저 하고 그다음 에 목사님 장모님 해서 또는 뭐 그리봐야 다 해봐야 뭐한 5, 6, 0명 되니까 성인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 가족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필라비아에 있는 지인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한국으로 넘어가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한 이름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한백한명좀 넘더라고요 아 그동안에 참 그 폐암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우리 주과사회가 있는데 누님의 사회이지 누님의 사회 어제 그저께 세상을 떠났어요 60세인데 장로였는데참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5년 전에 폐암 발, 발병해가지고 그때부터 투병을 했는데요 참 신앙이 좋아가지고 아,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요 살려주시는자는 것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 전부터 그렇게 말해서 그마음에의료화돼 그렇게 하다가 그저께 서가 떠났어요 꼭그 친구 이상학자로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리고 정말 어, 그 상대방은 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 전혀 모를거야 그런 사람들도 이름을 매일 몇분 계세요 우리 교회와 암 환자가 지금 세분 있습니다 72세 되신 분, 77세 되신 분, 80세 되신 분 그게 있는데 그래도 다 그렇게 뭐 아주 막전망하지 않고요 아 목사님 하나님을 부르시면 그냥 갈 준비 됐습니다 이러니까요 훨씬 더 마음이 우러가 되고 그 70세 되신 분은 아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지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천국을 믿으니까 그냥 마음에 그렇게 뭐 하지 않고 잘 지냅니다 거 그, 그분하고는 일주일에 한번 평드러실과 같이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인들한테 어 부탁하게 성경 읽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주간 성경 읽기. 주간 성경 읽기는 일, 보통 다섯 장만 읽어요. 다섯 장.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읽고 제가 문제를 한 16개, 15개, 17개 이렇게 준비나. 그러면 읽고 서그 문제 답을 작성하고 내요. 그럼 제가 항상 하나 채점해가지고또그 어, 다음 주에 주면은 또 답답 내고, 네, 뭐 이렇게 하는 분들 한 30여 명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면은 몇년 지나가면은 다있잖아요구 약부터 시약까지 우리 교인들은 아마 참여한 분들은 이렇게 12월달에 되면 시상도 하고, 그래서 그래도 다 이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매년 첫 주일은 첫 1월 첫 주일은 우리가 이거 친교 어 준비하면서 첫 달에 첫 번이니까 그도좀 잘하고 그 다음에 와이프가 지금까지 벌써 한 벌써 10년 됐을까?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7월 달에는 삼계탕을 해요. 전교인들한테 삼계탕을 만들어줘요. 7월 되면 의뢰의 교인들이 삼계탕 먹을 준비하고 있어. 아주 참 좋아해요. 그리고, 추수감사때 연말되면은, 우리 집에서 교인들한테 선물을 해요. 그건 과일, 과일, 과일. 사과 한 4,50개 드는 그런 4,50개 들어가는 그 자도 그거 하는데, 그건 막뭐 계속 하는 것이고. 그리고 와이프가 좀 이렇게 경주사를 잘 챙겨 아이들나 아이들 졸업한다 무슨 뭐, 뭐. 그러면 꼭그 아이들한테 선물 또 한국 방문하신 분 식사값 꼭 드리고 여기서 휴가 하시는 분들 식사, 식사값 드리는 거 그런 거는 와이프가 잘 챙겨서요 아주 제 마음이 부담이 없어요 우리 당회원들 그동안에 당회원이그때 앞에는 이네 명이었는데,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모여가지고 식사를 했어요. 당회원 가족 네, 여덟 하고 우리 가족 열 명이잖아. 요열 명이 10명이 꼭 이렇게 식당에 다니면서, 두, 주원 다니면서 식당했는데, 그 비용은 그냥 한 사람 회계가 이제 그 당의 소기가, 아, 그건데, 백부인데요 다, 다, 다. 그럼, 500불 내잖아. 500불 내면은 식사하고 나서 뭐 300불 나갔다. 그럼 200불 잔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가서 식사를 하면 부족하자또 100번씩 다돼 그러면 또 해서 그러니까 뭐 식사비 부담 없이 그냥 가서 꼬박꼬박 한더라고 하신 네. 는그참당연원들하고 식사하는 게 아주 좋은 시간이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게 지금 뭐 <웃음> 다시 시작을 해야 돼 그리고 아 제가 아 우리 교회 내기를2 0 0 5년대 만들었어요 내기를 그다마인 것은 뭐, 뭐 내기도 없었는데 그내기 만들 때에 그때 장로도 없었거든요 장로 그런데 제가 그 정년퇴직을 70세로 딱 정해놨죠 목사 장로 다 70세로 그때 생각에는 70세가 돼도 내가 목회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후배가 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네. 그럼 내년에 제가 원래 5년생인데 호재가 5 3년이라 호재에 맞춰서 5 3년 내년 11월쯤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11월 내년 이 2023년이잖아요. 제가 1983년 11월 13일날 한국 거그 저기 강남에서 교회를 개최했거든요그 2년 동안 하다가 미국에 왔는데 딱 40년 되는 거야. 내년 2023년 동안 딱 40년 채우고 은퇴할 그런 마음입니다. 일본 모세로. 뭐 새로... <웃음> 그리고 어 내가 교회 를 하면서 이게 은퇴할 때가 진짜 문제라는 걸 생각을 해가지고요 어려웠더라도 이거 은퇴비는 저해야 된다. 그래서 1989년대 왔는데 그때는 너무 어려우니까 막못했고 1996년부터 은퇴비를 예치합시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때부터 그때는요 5월 200불씩 받았어. 그리고 이로 o IRA도 사실상 1년에 붙는 게요뭐한3 0 0 0불밖에안 됐어요. 지금은 그게 이제 6,500불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불 받다가 300불 받다가 500불 받다가 600불 받다가 한 3년 정도는 800불씩 한 달에 받아요.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어, 은퇴할 때 되면은 그이빨이한 15만 불 정도. <웃음> 지금 은행에 한 15만 불 정도는 이제 그, 그 로사아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퇴할 쪽에 이거 은퇴비를 한꺼번에 받는 거는 힘들잖아 교회가 그렇게 해서 교회에다가 부담을 돌리는 거. 저희 교회는 어, 이 어카운트가요. 일반 어카운트가 있고 선교 어카운트, 건축, 전도, 자선, 장학 어카운트가 여섯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예를 들면은 이제 오늘 같이 이렇게 어, 목사님들을 대접한다. 그럼 일반에서 해도 되지만은 우리 그런 거는요 재정 저, 전도에서 하기로 해서 전도, 전도 계정에서 체크를 갖다 하다 장학 같은 거는 장학금 우리가 장학금 지금 한 달에 아니 1 년에 0 0천불7 명한테 주는 거 이거 지금 여섯 번째 금액에 했는데 그것도 장학 장학헌금으로 내면은 거기다 이제 대파지 해가지고 나중에 하는 거예요. 1년 보면은 0천불 되더라고. 지난번에 0천불 딱. 그죽 주고 나니까 진짜 잔고가 한 120불 정도 안 남았어요 아, 너무 신기하게 어쩌면 들께 여러분 7월 말까지 8월 첫째 장학금을 줬는데 7월 말까지 7천... 한 126불인가가 배런스가 되더라고 7천불 주고 나니까 1 2 6백이안 남았잖아요 8월 달에 그 장학금 주고 났는데 8월 말인가 그때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방금 뵙기고 납니다 그래서 내가 아 어, 이게 옛날이에요 15년 전에 우리게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 만났는데 난왜 왔는가 궁금했어요. 왜 왔는가 아침에 왔는데 이러는 거야. 아 목사님 제가 그때 너무 어려움을 당하지 목사님 교회들이 우리를 도와준 거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교회가 헌금을 해서요 5천 불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자기가 항상 그걸 갚아야 해가 딱 갚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떠한지 그냥 못했는데. 이번에 마음먹고를 봤습니다. 3,000불 체크를 주고 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재정부한테 이거 3,000불 그냥 일반장에 넣을 게 아니고 의미 있는 것이니까 우리 장학금을 내서 내년에 장학금을 내는데 우리가 7명씩 했는데 좀더 여유 있으면 10명으로 늘려가지고 만불 채워서 한번도 되는가? 일단은 장학금에 넣었어요. 장학금이 이제 밸런스가 3,000불이 넘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장학헌금 시작한 것도 사실은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신기한 거야 그 당시에 나오던 장학님한 분이 잘 될라고 해서 출석을 했는데 그분이 한 시간 걸려서 오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그분이 아 이거 목사님 우리 학생들한테 좀 좋은 일이다 하면서 장학금을 자기가 5천불을 내겠다고 하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씨드머니로 5천불을 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2천불을 더해서 첫퇴했잖아요그두 번째부터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서 멀리 같은 게 아니라 이거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안 나오는데 아, 두 번째 딱 이걸 한 번만 하고 말려고 생각하니까 이게 아니잖아 뭐가 그러면 그 사람이 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시작한 거라고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그냥 우리가 이어가자 해서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사실은 예. 저는 그런 경우를 몇번 경험하게 2009년도에 양현배 목사님이 어, 군선교회 회장을 하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 저를 불러더니 그 목사님 내가 l 배에 이사 가는데 뭐, 목사님이 이거 군선교회 맡아도 되겠어 그말 들을 적에 저는요 전혀 마음이 억셉트같간들더라고요 아, 전혀 그냥 뭐 옥사님이 하다가 끝나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떠났어요 떠났는데 아 그러면 이제 군선기 없어지겠구나 이런 마음을 딱 들었는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딱들어오냐면요 이게 군선기가몇년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는데 이게 양영배 목사님이 시험을 해가지고 많이 그 따라서 끝난다면 이게 양영배 목사 개인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겠느냐 어,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사람 바뀌는 문제가 아니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게 요딱 들어오니까 야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9년 2009년부터 1 0년까지 6년 동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이게 이어져 오는데 아무튼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지속되더라고니까 그 장학금도 그분은 떠났지만은요 계속 하고 있고 그데 금년에는 그분이 그 6월달 6월달에 이걸 딱 장학금 광고 나가는 날 주부에 출석을 했어 우리 교회 그리고 식사하면서 같이 식사가서 제가 장모님 이거 시작 장모님 시작했잖아 이분 때도 한 천불 줘야지 그랬더니요 금방 저기 아들 있는 부인 고모한테 가가지고 체크 딱 받아가지고 천불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직장도 재워야 된거요 이번에도 그더니또 뭐라고 하냐면은 아, 제가 앞으로 이세한께 장학금 하는 동안에 매년 1000불씩을 헌금하겠습니다 <웃음> 이렇게 하고 제가 2006년도에 2016년도에 이제 우리 어, 총회에 총회장 하시는 잖아요 사실상 청의장 지할때 우리 안목사님도 사진이 사진 있어 보니까 거의 아 너무 너무 고마워. 그 2015년도에 저 어, 이과스포포에서 부총의장을 뽑을 적이요, 우리는 우리 필라델에서는 부총의장 선출 생각도 안 했고, 저도 전혀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그 청의장 부총의장 뽑는 날 내일 가면은. 오늘 중에 우리 도착했거든요 그런데 전동기 목사님 노회장이었어 그때전동기 목사님을 가더니 아니 뭐 이분도 나온다고 그러고 이분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아 그러면 뭐 우리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분이 한 거야 전동기 목사님이 예. 그래가지고서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말할 적도 없고 전화 한번한적 없고 사실상 그분은 전화 다 옵니다 이렇게 다음에 누구든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런데 저 아니, 그런 거 없이 그냥 전동이 목사님이 가서 전동이 목사님 때문에 제가 총회장 했잖아 근데 감사한 거는요 그렇게 총회장을 하려고 하니까 어, 우리 교회 재정이 그 전까지만 하도뭐도잔고 넘어가는 게 다음 달 해로 넘어가는 게 그저 불과 뭐몇 천불, 만불 이렇게개안 넘어갔는데 아, 그 해는요 다음 달로 넘어가는 재정이 사만 불이 넘더라고 교회 그 재정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다가 우리 입이 하니까 우리 좀돕자 그래서 교회에서 만불 지원했잖아요 그 준비하는 거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다가 교단 발전 기금하면서 만불을 황금했어요 어, 그러니까 참그 그 당시에 우리가 빚이 13만불 있었어요 그 당시에 15만불 있었는데 전 총회장이 한 2, 3만불 갖고 13만불 남았었는데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게 좀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총회장 치 이제 설교하면서 그 만물 내가 내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해 10월달에 캠쿤에서 우리 노회장 연석 회의를 했는데 그때 이모 선생 갔어요? 안 갔죠? 네. 그때 그 캠쿤에서 노회장 연석 회의할 적에 이 노회장 연석 회의가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항상 총회장이 있는 도시에서 1박 2일로 노회장하고 임원들만 모여서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시애틀에 그때래. 시애틀에 저녁에 갔다가 저녁에 회의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탁! 벽이 타고 오는 거야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야, 노회장 연습회을 3박 4일로 하자 그리고 사모님들도 모시고 오게 하자 그리고 어, 지역을 딴들 하자 필라는 뭐청회라고 왔는데 또 오면 뭐 뭐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캔쿤으로 다녀가려고 했는데요 캔쿤이 값도 싸잖아요 배기요금도 싸 저는 다 어디서 오더라도 배기요금도 싸고 호텔 비싸죠 그래서 청회에서 지원하는 돈은 딱 있어 얼마 그거는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는 뭐 사모님들 오시니까 본인이 한 200불 다 아, 기쁘게 하죠. 그리고 보통 그 노예령 소개하원은한 20명, 20명 안팎으로 모였어. 근데 데선도님들 모시고 오라니까요, 다 모시니까 40, 한 500이 왔잖아. 그래 와가지고 3박 4일을 하는데 캠 콘도도 처음 가봤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리뭐 힐링된다고. 이이콜로라대에서 오신 분은, 아, 내가 미국에 어디 25년 되는데 바다를 처음 봤습니다. 하, 바다를 보는 것만도 힐링됩니다. 너무너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빚 있는 거 이거 갚아야 된다. 돌아가면은 노회장님들 얘기해서 좀 보내달라. 둔단 거. 돌아가가지고 그분들이 노회장들이 이거 우리 빚 갚아야 된다 해가지고요. 가자마자 뉴욕로에 만불 보내오고 샌프란스코노에 만불 보내오고 막 그래가지고 12월달에 13만불이 타고 진 거야. 딱 갚아버렸어요.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웃음> 자 이런 이런 이런 건 이제 우리 에,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생활에 대한 뭐 그런 어, 저는 가정생활에 대해서도 참 감사한 게 하나님 앞에 미국의 일아울 적이 진짜 우리 맨 처음 왔습니다 비행기 싹다 제하니까 남는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한테 꾸지 않고 빌리지 않고 오히려 넉넉하게 살아온 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요 아 제가 어 아내를 어 만났었기 때문에 목사님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집안에는 제가 처음 예수 믿었고 와이프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거든요 강화도에서 그래서 어그 신앙 그래서 제가 못해도 해봐야 하시. Come, 강아도 e come, c o m 지감리교 정승일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e come, c 에 m e c 목사. 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 이 m e come, c o m 와이프 m e come, c 그 와이프가 내가 c o 안데가니까안 나갈 때는데 자기 교회 에 부흥이한테 나오라고 해갖고 그때 나가서 교회 나가기 시작해 그래서 와이프는 뭐 선도 안 보고 나중 결혼한건데 이번에 그 보흥화대 강사 목사님은 120번 선받대 120번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우리 필라핀 목사님은 저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자기는 200번 선받다더라구 200번 2 0 체인거요 자기가 강수 참게 많대. 체인 아, 아, 아, 아. <웃음> <제> 거보다. <웃음> 예, 그래서 저는 미국에 왔는데 어, 진짜 아이들 건강 이거 너무 너무 좋고 어, 또 아이들 자라면서 진짜 속세인 거샅 자랐고 또 아이들 결혼도 자기들이 다 채들이 쫙 찾아가지고 했고 제가. 그 아이들한테 대학 들어가기라 그랬거든 어릴 때부터 너희들은 대학 들어가면 은 일단 주변에 남자가 있는 거 살펴라 해서 좋은 남자는 <웃음> 진짜 그랬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딸 애나에 들어가서 엔나에 들어가서 나중에 아빠 어떤 남자가 괜찮아 데리고 와봐 지, 데리고 와서 같이 야 괜찮다 사귀 그래갖고 결혼했잖아요 바로 그냥 나이 졸업한 다 그러니까 둘째 다섯, 딸은 다섯살이 결혼했고 큰딸은 여기 애, 옆에 다니면서 야좀 남자 좀 사겨라 얘는 아, 도못 사겠어 아아빠 없어 주변에 그러니 여기 템플 메디컬스쿨에 딱들어가더니 어느 날 아빠 괜찮은 남자 있어 그, 그, 만나자 했더니 보니까 뭐 키도 크고 괜찮잖아요 목사님 아들이고 그래서 결혼한 거야 계속. 자 제대로 다 찾은 거야 짝을 제가 어제 어떤 장어님하고 커피 마셨는데요 그그 아... 분이 그럼 딸 둘이야. 근데 한국말을 둘째가 조금 서을 때, 미국에 와가지고요, 자기들은 영어를 잘해야 되니까 영어만 하라고 막 강조했다는 거야. 그 어떻게, 나, 뭐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한국말 잘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는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한국에서 그 월간중앙인가 소년중앙, 소년중앙을 구독했어요. 거기 보면 만화가 나오거든요. 만화가 재밌는 게. 그게 그러니까 애들이 많아 보는 재미 때문에 그거를 구도하면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게 나는 굉장히 도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애들한테. 그래서 이 말하는거나 또 그런 거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지금 큰딸 가족은 여기서 지시시 당합니다. 그레이스 커버나트 초지 김용철 목사님이 하는 교회. 그 유펜트라서 더 교회 당가요 그때부터 작년에 우리 그큰 사위가 장로안 장기 받았어요. 오는 감사해. 거기 지금 그 교회가 캐터몬데 20년 되는데 딱두 명을 그 장로로 세웠거든요. 우리 한국인 제 사위하고 또 인도 사람 하나하고 예, 총창도 이렇게 하여 넘어서고. 둘째는 늦어에 사는데 그래도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고. 저 우에 산다고이사 왔어. 아, 맞네. 뉴욕이고 뉴욕. 늦어지 둘째는 늦어지 살아요. 세들 세들리건과 감사하죠. 우리는 50 넘어가지고 저는 2000, 2003년도에 집을 하나 마련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얘들은 30대 말부터 자기 집을 온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들을 그렇게 잘큰 집에서 기르니까 너무너무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돈에 대한 태도는요. 돈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은 그러나 아... 학교 다닐 때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뭐 과를 택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돈은 뭐 하나님이 채워준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뭐 재정적으로 어림당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얻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얻는다 이 말이 적게 많게가 아니더라고 스페어링니, 제너럭슬리 스페어링니 아끼는 마음으로 이게 저게 심단 뜻이고 많이 심단에게는 쯔널 없을 예요 관대하게 심는다 그런 뜻이다고 마지막 마음에 새기는 일곱 까지는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드렸습니다 이거 이것만 설명해놔도 사실은 굉장히 긴데 그냥 제목만 너 자신을 알라 내 네, 자신은 아는 게참 중요하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것 아니지만 하나님만에서는 위대한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비교해서 자신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창조의식으로 본다 이것이 내 생각이고요 인생을 짜르다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 뭡니까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the most로 만들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라는 얘기가 모든 순간순간을 최상으로 만들라 그러고 싶습니다 하여튼 어, 시간을 길이 하기는거 어. 그래서 짧은 인생 진짜 우리가 너무 뭔가 매일 살 필요 없고 하여튼 어, 하고 싶은 것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기쁘게 해야 되죠 네. 저는 뭐, 지금도 뭐 운동을 좋아하고 뭐 테니스, 타고 골프 근데 네, 어 그제도 누구하고 얘기한대 보니까 아직도 필라에서 는 골프에 대한 인식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 장로님, 동사님이 따라 주의 분인데, 그래도 뭐 지금은 뭐 골프 언제 얼마든지 치고 싶으면 치는 거죠. 뭐. 시문대로 본다는 거 이거는 제가 아주 어, 마음에 네. 생긴 네.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더라. 그래 믿음이 환경을 이긴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한 이거를 극복하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의 치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시험이 실패했을 적에 그때 떨어졌을 때 그때 진짜 내 자신을 우의로 했어요. 절대 비죽지 마라. 마지막 승부는 대학에서 있다.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떨어졌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그런 게 절대 없다. 그날 러 일기를 보게 되면 제가 저한테 막 그렇게 우의로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부드러움이 강함 보다 낫다 하는 거 우리가 혀와 이빨 관계를 봐도 여러분 혀는 부드럽지만 예? 오래 하지만 이빨은 강해도 다 빠지고 불러질 뭐 때가 있잖아 우리 성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드러움이 낫다는 거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예, 고등학, 초등학교 때요 뭔가 이렇게 숨기기 위서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 그거 숨기려고 보니까 더 거짓말을 해야 되고 더 거짓말을 해야 되고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더라고 거짓말 하는거구나 그때 그런 그 마음의 결심 같은거예요 정직하셔야 겠다 이게 이런, 그런 결심의 계기가 된것같아요 끝이 좋아야 한다는거 예, 이건 뭐 평범한 질이지만 모든 관계에서 끝이 좋아야 된다 모든 관계 자이상 마치겠습니다 <웃음>